아 그래 우리 이러자 죄송해요 죄송해요. 뭐예요? 뭐예요? 아 이거 쇼츠 보고 있는데 정력 테스트가 있어요. 일분 안에 얼마나 하는지 이걸 많이 해야 좀 남자다운 거다. 어 진짜? 아이 정도면 뭐? 아형좀 정력 좀차요저 같은 경우에는. 실망한 사람이 없다? 아 실망한 사람보다는 저는 엄청 아끼고 아끼는 스타일이라 지금 그 저의 미래의 배우자한테 아 힘을 아낀다 요즘? 네 엄청 비축하고 있어요 모아놨어? 아 근데 어. 굳이 아형좀 쳐요? 어? 좀좀좀 쳐요? 뭘? 춤좀 쳐요? 뭘 쳐? 너네를? <웃음> 봤어 방금? 주먹질 <웃음> 128번 하는 거? 아 진짜 <웃음> 언니가 없었어? 아니 갑자기 영돈이가 제 옆에 왔더니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. 영상이 있어 이게 전육 테스트라는 거야? 어. 그 갑자기 저한테 정력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? 아,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술 많이 마시는 거지. 저는 엄청 건강한 사람이에요. 일단 기본적으로. 아, 할거다 하고 다닌다? 음. 사신 있다는 거예요? 네. 몇개할수 있는 거예요? 아, 이거, 이거 몇 개를 해야 되는데? 1분에 네. 150개 이하는 매우 위험이래요 201개부터 이제 건강하다. 근데 저는 사실 1분에 1,500개까지 가네요. 벌써냐? 벌써?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축구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? 좋아요. 그냥 저는 축구 하기 전에 저희 이거 뭐한 300개 하고 들어가요. 스티개로 만드는 거. 발을 맞춰 주신 거네. 나잘안 된다. 아, 아 뭐야? 다시 오다 이거예요? 아니, 어제 5천0 0개가고 알배기가. 아, 5천 개로 했어요? 아, 이거 어 이게 이거 뭐야? 어! 뭐야? 야, 와구나. 라라라라. 아, 방금 번역하셨어요? 공익입니다 너 오늘 너온다적있서나 이거 이거 어? 저는 <웃음> 어. 이거 다 드리려고 하나씩 가져왔는데 <웃음> 아, 아 주세요! 아이 일어나 그거 주세요! 아네 저기 <웃음> 네. 푸드나 맨투맨은 단자가 비싸니까 무조건요?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반팔티이신가요? 아, 아, 반팔, 티로 근데 이중에 푸드도 하나 있고 긴팔티도 하나 있어요 음, 오. 네. 1등이 어, 1등이 오 1등이 팔리고 가면 되겠네 오! 아! 그러네! 아 뭐야! 진짜? 아형그 너무 감사한데 형 초면에 이런 질문 괜찮을지 모 형님 좀 정력 좀 치세요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형이랑 소주 한잔 했었거든요? 어. <웃음> 이 형님이 진짜예요 아 진짜야? 그래서 철, 오늘... 설마 그래서 오신 거예요? 저는 뭐 오늘 뭐 정력 테스트 예요 <웃음> 아니 잘 뭐. 갑자기 영둥이가 <웃음> 발꿈지 붙인 상태에서 이거를 150개 미만으로 하면 위험한 상태고 어, 너 어, 저번에 했데 800개인가? 800개요? <웃음> 별로 안 되네 <웃음> 이형 어제 5000개 했다는데? 저 토끼 아니야? <웃음> 여기 운동 많이 했습니다 와 이거 그거잖아요 오, X이릇. X이릇. 아, 아 이것도 그 정력에 포함이 되긴 하죠 그러면 뭐 정력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제일 센 사람이 이걸 갖는 거라고요? 다가서 예. 간 다음에 어. 그 사람이 하사해주는 걸로 가요 문배하기 아 정력왕이 어떻게 알아요? 쳐도 멀리 싸는 거야? 아니 <웃음> 진짜 아니, 아니 뭘또 멀리 싸요 아, <웃음> 그러면 공식적인 1회 남자 정력한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준비 그그그 시작한 전에 아무것도 갖고 오시다아 1회 이거 샌당위한문제 이거 한요한요에요이에요 이거 망요 이거 에요 이거 요 이거 요 이거 이거 이거 망 이거 망 이거 망이이 뺐어? 아 맞다. 요이요 이거 망한 거 아시는게 멈춰! 양정호 선수 좀 느려지는 거같은요 이게 이게.. 출력 상태요야 이거 온다! 5, 6, 7, 8, 9, 10 200! 이0 0 264! 땡! 땡! 200 200 150? 150 205개! 205개? 205개! 나 230개! 오 진짜? 아 느낌이 온다 근데 한 150개쯤 넘어가면될아 어, 맞아 맞아 때, 맞아 맞아 어? 이게 이게 여기 여기 여기 나는 근데 진짜 풀파워로면안 보이지 한하하오는거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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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 했어? 몇개 했어? 230개. 와 잘했다. 와잘어 저는요? 220개. 오, 그렇구 <웃음> 괜찮았다. 247개. 아, 아 그러면은 일단 정력 골든 양정훈. 어 근데 아, 아 근데, 아, 근데 아, 그래, 아 그래 저는 저는 이렇게 하는 줄 몰랐을 때 약간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. 너만 아니었어. 1등 뭐. 우리 에드만 형님이십니다 아, 음. 내가 하면서 느꼈는데 다르더라 속도가 나보다 막 100, 200 이거... 빨라. 다 이거 타으라고했어 뭐야 이거? 벅지로 개라도 오래 버티. 아나 아, 이거 자신 있다. 어, 떻게 하는 거야? 어 이거 이거 여기, 여기 사이가 끼는 거야. 아. 맞아요. 아. 그래서 계속 이걸 유지하는 거야. 안 떨어지게. 아, 깨트리이게 아니라. 거기 거, 거기가 아니잖아. 네, 여기죠. 네네개 해도 돼. 야, 양쪽은 둘이. 아, 그래. 이거 <웃음> 이러. 죄송해요. 왜, 왜. 죄송해요. 왜. 이러면 탈락입니다. 탈락이에요. 첫 탈락이네, 네 이러면 탈락이에요. 첫참이 탈락이네요. 네명만에네 형님은 일단 아스토정이다. 네. 아, 챔피언이니까. 아, 예. 자 공식롤 뭐, 계란 올리고 네. 일어납니다. 일어나다 깨질 것 같은데 근데. 그것부터 어려운 거의 일업 중이에요. 남자가 아니다한 개. 개? 한 개만 아, 괜찮죠. 아, 배터리 한 4개 챙겨 놔. 난 이런, 수업, <웃음> 나, 나 이런 수업도 들을 수 있어. 자 갑니다. 아, 오늘 아에런닝 뛰고 왔거든요. 진짜 핑계 가 아니라. 허가기네요아니 <목소리> <횔가> <웃음> <웃음> 제가 하고 싶은 말이합의자미에서일어납니다 아, <목소리> 하나, 둘, 니다미안2니다2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와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정안 이시 목표는 쫌쫌쫌쫌아앗 아우 시지마 진짜 다리가 떨려 진짜 어, 잠깐만! 나, 오 잠깐만 나우 다리가 너무 왜? 떨려 나는 왜 아직 아이가 없는가 <웃음> <웃음>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<웃음> 미끄러워 너무 미끄러워 두드레들이 아, 가렸어 아,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, 아! 자 제가 만약에 마트에 떨어지고도 준호형이 40초 더 버티면 제가 인정할게요 아 오케이 <웃음> 보인다? 뭐책 없나요? <웃음> 아자 네, 플렉스. 인거 나잖아. 나요아 시작! 40초! 넷플릭스 좀 켜주시겠어요? <웃음> <웃음> 넷플릭스 <웃음> 이건 나잖아. <웃음> 이건나데 흔들리지 마요! 흔들리지 마요! 흔들잖아 이거 나잖아. 이 40초. 아 근데 이런 거 하면 좀 미리 말씀해주세요. 진짜 그럼 안 뛰고 와요. 진짜 핑계가 아니라 진짜. 너, 너, 형. 너무 구차해 응? 아니 그 진짜 한번 시키면 g <웃음> 뛰고 와요. 근데 너 꼴대기잖아. 아 저는 <웃음> 저, 40kg 뛰고 왔어. <웃음> <웃음> 저 오늘 국고대장장하고 와가지고. 그러니까 연륜이다. 정력도 연륜이다. 그러니까 처음에 아, 힘을 빡 쓰는 그렇지. 거고 와. 네. 우리는 경험치가 있잖아. 아, 경험치가 네, 있으니까. 아예 아. 아, 아, 아, 아, 원하도 레벨 신계에 있는 헤드마윙님 말고 이제 리필 정력과 함께 아. 헤드바윙은 계서 <웃음> <이따가서 웃음> 내려주시니까. 저런 아, 거없어 네. 뭐 됩니다. 아, 10개, 오케이. 아 제가 이거 가지고요. 너 이거 이 있잖아. 저 어... 블랙밖에 없어요. 아 그래. 그도아 오케이. 너 이거 해. 응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잘 들어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종영광님이 아, <웃음> 이렇게 옷을 하사해 주시고. 아 진짜 너무 고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들어하겠습니다. 공익 <웃음> 함께해 주시 우리 공익 에드먼에께 도와는 <웃음> <응원은>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예 저희는 술 컨텐츠로 다시 찾아옵니다. 갑시다. 갑시다. To be continue. 아 재밌다 재밌다.